첫 번째 휴지 오점 만점에. 저오점아저 아, 동의해요. 완전 동의해요. 왜냐면 일단 남자들은 공감하실 거예요. 휴지가 더 나가요. <웃음> 아. 네. <웃음> 자취 몇년 차? 저 그래도 2년을 했죠. 어, 오래 했네요? 네. 저는 이제 딱 6개월 됐습니다. 어. 저는 자취를 3년이나 했습니다. 자, 저는 자취 7년 차입니다. 7년 차. 집들이 선물로 준비했는데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휴지! 꼭 필요한 생필품 아닌가요? 휴지는 진짜 많이줘도 필수예요. 휴지가 네. 딱 그거예요. 선물 받으면 네. 좋은데 내돈 주고 사기 조금 짜증나는? 저안 네. 그래도 케미 언니가 저자취한다고 네. 했을 때 네. 제가 옥수수수염차 진짜 좋아하거든요. 옥수수수염차 네. 한 박스랑 휴지 한 박스를 그냥 보내주셨어요. 어?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? 너무 좋았죠. 오전 오전 이건 필수입니다.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변기형 물티슈가 있어요. 귀대티슈. 그거 은근 센수있어 좋다. 그리고 너무 그냥 흰 색깔 휴지 많이 들고 가기 식상하잖아요. 그럴 때는 요즘 좀 친환경적인 대나무 휴지 같은 거 있어요. 저는 그것만 받아도 그냥 흰 휴지랑은 살짝 다른 느낌? 펜스가 보여요. 빨간 휴지, 파란 휴지. 5점 만점에. 저 5점. 5점. 다섯 개 동의하시죠? 아, 저 동의해요. 완전 동의해요. 왜냐면 뭐 닦을 때도 많이 쓰이고 음. 일단 남자들은 공감하실 거예요. 휴지가 더나가요 <웃음> 아. 그래요. 예. <에>, <웃음> 아니. <웃음> 와플 기계입니다. 와플 기계. 자취생 분들한테 와플 기계 정말 유용하다고 들었어요. 와플 기계로 와플만 만드는 게 아니래요. 그 토스트 뭐 눌러놔도 되고 삼겹살 조금 잘라서 이렇게 구워도 어, 되고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에 와플 기계를 이용한 음식 만드는 키야. 거가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. 난 받으면 좋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왜냐면 와플 기계를 내돈 주고 살것 같진 않거든. 그런 게 선물로도 딱이죠? 원래 선물은 내돈 주고 사기 아까운 거 사는 거예요. 그래서 몇 점? 얘는 근데 집들이로 거의 만점 아니야? 한 3만 원이면 사니까 또 선물로 그렇게 부담도 아니고 5점 만점에? 4점! 아 4점? 음. 왜 1점은? 휴지 보다는 아니라서 아 휴지가 그만큼 진짜 중요한 품목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고민형입니다 이 고민형은 난한개 보통 자취라면 막 쓰리룸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. 또 원룸이신 분이 많은데 이걸 주면 어디 설치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미 구상한 인테리어 컨셉이 있는데 이렇게 인형을 주면 은거추장스럽습니다그 베개의 용도 대신해서 쓸수 있는 아, 인형이 있죠. 어. 엄청 큰 것들. 그 정도는 좀 괜찮지 않나. 나만한 영둥이만한 그 인형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침대에서 퍽묶놓으면 어때요. 너무 작다. 그러면 별오점안아요 1점! 오! 바디필로우는 좋아요. 근데 고민형은 싫어요. 오케이. 1점. 3점 줄까요? 3점, 무난하게. 자, 전신 거울. 저 이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나도. 아, 난 이거 얻어주고 싶어요. 아, 이거 필수입니다. 이만큼 유용한 게 없어. 나가기 전에 매일 몇 번씩이라도 보는 게 전신 거울이에요. 음. 신발장에 전신 거울이 있어도. 또잘못 보고요. 네. 방에 이렇게 딱큰거 하나 있으면 은 음, 짱이거든요. 이걸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받는 사람도 필수적인 요소기도 하지만 주는 사람도 이게 싸야 생각보다 3만 원이면 사요. 그래서 나쁘잖아. 저는 이거 한 3점 줄수 있을 것 같아요. 나도, 난 4점도 줄수 있어. 어 진짜? 3점 5 줍시다. 필수템이에요. 없으면 불편함. 다음은 빔프로젝터입니다저 이거 4개. 와 저도 이거.. 이건 얘기하기도 전에 5개 주고 얘기할게요, 저희. 맞아. 아! 저는 이제 자취를 시작했을 때빔프로젝터에 네. 대한 음. 로망이 매우 있었어요. 음. 그래서 실제로 샀고요. 그래서 엄마 아빠가 왔을 때 같이 빔프로젝트 크게 해가지고 이게 멀리서 쏘면 엄청 크게 되거든요? 네. 그래서 보는데 좋아요. 진짜 감성 있고 어. 너무 좋거든요? 어. 그냥 뭐밥 먹을 때나 같이 술 마실 때도 하나 틀어놓으면은 그냥 분위기가 납니다. 빔프로젝터에 음. 그게 힘이에요. 옛날술 먹을 때 모닥불 영상 틀어놓고 어? 아니면 막 그냥 유튜브 그냥 플리리스트 틀어놓고 맞아, 맞아, 맞아. 술 먹었는데 너무 좋더라고 맞아. 그게 또 조명이 돼아 이거 주는 사람이 좀 힘들어요 근데 이거. 받는 사람은 이게 로망이거든? 그런 정도로 나쁘지 않아서 다섯 개를 주고 싶지만 주는 사람이 지갑이 털려요 보통 가정용 빔프로젝터는 싼게뭐한 20만 원에서 25만 원대 할 거거든요? 음, 음. 성능이 딱히 좋진 않아요 아. 그래서 저는 비추 진짜 살 거면 좀돈더 들여서 비싼 걸 샀을 거야 아니 그리고 이게 빔프로젝트 스피커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무조건 블루투스 스피커 뭐 연결되는 걸또 사야 되는데 그럼 결국 내 몫이고 어. 나는 싼빔 프로젝터를 살 바에 어. 좀 비싼 돈더 들여서 좋은 빔 프로젝터 사고 싶어 아. 가정용 빔 프로젝터인데 엄청 아. LG에서 나오는 막 그러면 별 5점 중에 1.5점 어 1.5점 우민형보단 낫다 자 케이크 어? <웃음> 집들이 하면 케이크 주나요? 보통? 집들이 파티를 하면 은뭐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냥 케이크 들고 이렇게 파티하는 느낌? 파티 축하해! 어난 뭐, 괜찮은데? 나는, 사, 나는 좋아! 전 케이크보다 그냥 소주 사오는 게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, 그게 나을지도 맥주 몇 캔씩 막 이렇게 들고 오는 게 나을지도?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와인까지 하면 은 너무 좋죠 어 나쁘지 않아요 그날 와가지고 다 같이 먹고 그 기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. 깔끔할 수 있다! 뭔가 잘 살아라 이런 축하하는 느낌도 들어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하나 정도 다 같이 친구들이 준비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케이크가 약간 여러 개 있으면 아, 겹치면 또 그렇고 케이크만 하나 있고 이러면은 약간 조금 아쉽지 않을까 선물이 케이크랑 같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아, 맞아요 음. 조명! 아, 이거 전 무조건 5개. 추천드립니다 저 요즘 또 조명이 그 유비쿼터스 같이 <웃음> 핸드폰으로 이제 또 조정이 되는 조명이 있어요 <웃음> 네. 그래서 보통 이제 막 아, 이제 자야 되는데 불을 켜놨어, 깜빡하고 아, 진짜 저거 끄기 귀찮아 하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잔 적도 있거든요, 저는 <웃음> 일어나면 깰까봐, 잠 네. 깰까봐 근데 유비쿼터스 띵! 하면 조명이 꺼져! <웃음> 그리고 LED 색깔을 바꿀 수도 있는 것도 많이 나오고 네. 예쁜 특수한 조명들이 많아요 막 오로라 조명, 맞아요. 선셋 조명 어? 이런 게 있거든요 뭐. 그런 거 주면 은 좋아 죽습니다 무드등 하나만으로도 자취방의 그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. 그리고 본인 불 자주 켜놓고 다니세요? 네 집에 혼자 있을 때? 다 켜요 아 그래? 나는 잘안 켜놓거든요 난 진짜 집에 있을 때도 진짜 안켜나 그래서 이런 조명이 한개 있다? 난 너무 좋아 저도 집에서 불안 켜고 살거든요 조명이 자취방이 진짜 좋아요 많을수록 자기가 골라서 할 수도 있고 맞아. 그리고 한두 개로 엄청 밝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곳곳에 네 다섯 개씩 놔두고 필요할 때마다 먹히고 먹히고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5점 만점에? 5점! 인정합니다 진짜 5점 인정합니다 다음 에어프라이어. 야 이거는 선물 받으면 너무 탱크 아닌가요, 사실? 게이득이지. 게이득이지. 어, 싼빔 프로젝터랑 어. 에어프라이어랑 가격 비슷하거든요? 근데 얘는 받으면 어좀잘안 보이지만 아 이렇게 느낌이라면 이거는 너무, 너무 잘 돌아. 아니 에어프라이어가 그렇게 싸? 어. 응. 얼마예요? 진짜 싼 거는 8만 9천 원에도 봤어. 근데 응. 컸어. 응.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게 자취를 하면 은 음식을 시키는데 남잖아요. 뭐 응. 치킨 같은 거라든지 응. 하나 다못 먹잖아. 그럼 에어프라이어 먹잖아? 새거가 됐어 나. 아. 햄버거 시켰는데 감자튀김이 나. 남아. 다음날 돌렸는데 새 거가 나와. 돈까스! 돌렸는데 <웃음> 새 거가 나와. 너무 신기해 근데 이것도 용량 큰 걸로 가져야돼 맞아 여러분 에어프라이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용량 작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잘안 됩니다 어. 이거는 고려를 잘 해보고 구매를 해야 된다 에어프라이어 5점 만점에 5점 자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거 말고 또추천드릴만한 선물이 있을까요? 제가 진짜 선물 받은 거 중에 제일 잘 쓰는 게 뭔지 아세요? 제습기 아 중요하죠 제습기랑 가습기 음. 진짜 빨래 너무 잘 말라요 제습기는 근데 선물 지금 좀 비쌉니다 근데 가습기는 싸요 저는 조금 감성을 생각하시는 분들하 한테는 꽃을 사가는데 아예 화병까지 예쁜 걸 챙겨가거든요. 그냥 꽃만 사가면 컵에다 꽂아 놓는 거 싫으니까 아예 예쁜 화병까지 딱 그렇게 가져가면 은 테이블에 하나만 놔도 집 분위기가 살더라고요. 어. 그래서 이게 생화여도 금방 시들어도 싫어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. 음. 약간 드라이 플라워처럼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? 어, 어. 오 좋다. 저는 약간 실용성을 굉장히 따지는데 예를 들면 발매트, 휴저토 어. 발매트나 뭐 러그 그리고 그, 그거 있어요. 분리수거 통. <웃음> 전 이런 거 줘요. 어... 진짜 좋아해요. 맞아요. 진짜 필요해요. 어, 있으면 좋거든. 음. 그런 식으로 선물해주면 좋겠다. 자 이렇게 자취집들이 선물 적합도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그새 학기가 돼가지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보면서 자취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이거 말고 또 어떤 게 있는지 또 이제 새 출발하시는 분들은 또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길 바라면서 가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해줄 수 있나 보시고 친구들에게 선물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진제 꿈의 자취집들이 선물 적합도 알아보기 대성공! 네, 네, 빠밤빰빰빰 여러분 밥은 꼭 챙겨드세요 <웃음> 자취생분들 이거 이거, 이거 이거 리플 딱 영상 딱 틀어놓고 이거 먹으면 개꿀맛. 꿀맛 인정? 어, 인정. 리얼 크크만 치고 가라. 레얼 크크. <물어보시죠. 웃음> 오케이 끝. 지지지지지.